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목소리> 자 드디어 6주 <목소리> 일단 오늘 도와줄 게스트 한 명을 모셨지. 아우. 그면이지만. <목소리> 네, 저는 안사에 친해요 저는. 맥랩입니다. 아, 아 맥랩. 아. 맥모넹 안녕하세요 맥라비입니다. 하이 바 오케이. Okay. <웃음> 오늘 컨디셔닝이 정말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하다고 들었습니다. 짧고 굵어. 에이. 오늘은 내 운동 모토 쉽고 재밌게 하자. 재미를 가미한 4행성 컨디셔닝입니다. 이겁니다. 아... 사다리를 할 건데 아직 금은 안고났어요또 주작이라고 할까봐 안고놨고 어, 여기 보면 여섯 가지 운동이 있어. 로잉, 트레드밀, 스키 자전거, 밀기, 그리고 볼, 넘기기 5번은 꼴도 먹이시고요 <웃음> 5번이요? 네 5번 5번 할만해요 아니, 아니 나, 나, 나, 나, 나, 추천, 추천 추천 추천 별로 가물로올것 같은데? 가장 피하고 싶은 거는 일단 밀기인데 맥렙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밀기 아 좋네요 자첫 번째 종목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4번? 4번 어? 4번. 4번. 피하고 싶은 게 밀기라 그랬죠? 네. 근데 4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밀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 첫 번째 종목은 자전거! 이 주사위가 뭐냐면, 둘다한 번씩 던질 텐데, 먼저 던진 사람이. 네. 세트 세트 두 번째 던진 사람이 랩스 1-1 나오면 오늘 1세트로 저거 자동 100m만 타면 끝 최악의 경우 6-6이 나오는 순간 6세트로 600m를 갈게요 제발 제발 아! 아! 아! 다니면 아! 아! 아! 아! 아! 땡! 이 정도? 이아이만도고나못요 6세트 100m! 차겠습니다 아, 아, 좋아, 좋아. 총 20초를 드릴 텐데, 만약에 맥랩이 11초로 끊었다면, 9초 안에 못 들어오시면 그것은 세트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9점 막 몇, 10점 몇, 막 10.5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버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이득이 이득 맞지? 아, 만약에 10.9 나와도 이거 그러니까, 10초로 그니까. 할게. 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 화이팅! 21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21초로 할게 21초 1초 더 줘서 힘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 2초 3초 3초 3 10초 88! 10초 때 좋아. 10초 때 나가면 화이팅! 총만 잡 화이팅! 수리와, 수리수수 오케이, 오케이, 오맥의 기록이 12초 안에만 들어와야 합니다. 칠점칠팔. <목소리가> 아아 봐봐. 마지막이다. 마지막. 10초 7, 8로 안전하게 들어왔다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영상으로 보면서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 다들 왜 그럴까? 어 아닙니다 아 이제 사람이란 게 겪어봐야 돼 아, 좀만 힘겹다 화이팅! 화이팅! 좀만 쳐봐! 좀만 더! 호텔 리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저는 맹세코 지금까지 너희들과 운동을 지도했을 때 솔직하게 했고, 뭐, 조작 없습니다. 빠르면 10초 두 발, 늦으면 11초 초발. <웃음> 맨날 기록은! <웃음> 11초 285! <웃음> 실패! 머리가 삥! 하면서. 토나오고터나고끝나고 <웃음> 같아요. 진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근데 진짜 잘했어요. 어, 잘했어 도와주려고 와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와. 근성 지렸어. 와, 컨디션이 진짜 힘듭니다. 와, 말안 돼, 말안 돼. 네, 병이이 타이밍에 이런 말면좀 그렇네.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웃음> 근데 있는데. 너 잠깐 잘픽 떼고 왔니? 아왜 이렇게 정백해? 왜 이렇게 혼녀라고 왔어? 아 근데 진짜 와.. 역시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해본 사람은 몰라 <웃음> <웃음> 누워서 에어컨 키고 탱이 는 사람도 못 낳고 <웃음> 진짜 힘들어 와. 그래도 다 왔어 감사습니다 아, 아, 아, 이것만 아, 아. 아, 아, 하면 끝나요 맥둥 자! 알이팅 진행해보자! 1번 갑시다. 안돼안돼 1번 안 절대 안돼 내가 내 느낌이 안, 안 좋아. 2번 갈게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안돼 1번 절대 안돼 내가 내 느낌이 안 좋아. 안돼안돼 1번 절대 안돼 내가 내 느낌이 안 좋아. 주사위 하나당!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자한 걸음이면 끝. 조금 나와도 여섯 걸음밖에 오. 안 돼. 야! 아! 이리 오 대박 내 4분 줄게. 4분 동안 둘이서 너가 밀다가 힘 빠지면 얘가 밀고 얘가 힘빠지면나 밀어서 그 다섯 그름을 가면 오늘 운동 끝. 4분 동안? 4분 오케이. 동안. 아니, 아니야. 놓, 으아! 으아! 으아! 되지. 으아! 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그 운동은 즐겁다, 운동은 재밌다. 아, <웃음> 어, 우선은 오메킴 형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 이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말도 안 돼. 와, 와, 진짜 말안 돼요. 그리고 밀기 많이 보이잖아요, 오, 마랑 형 유튜브에. 와, 바위야 사람이. 맞아. 첨에도 불구하고 네. 오메킴 운동을 더준다고 와주신 우리. 와. 엑... 남자 중에 남자 진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자, 아이고 2분 4초 페이스 아이아 100냉 가자 네, 예. 그 자, 좋아요 네. 100냉점 예. 좋다 페는분 but you could do better with